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는 온라인 쇼핑 동향 통계청 자료 안에서 4월에 있었던 온라인 쇼핑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pdf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보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코로나가 있었죠 그 코로나가 있었을 때 도대체 어느 카테고리가 매출이 좋았냐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좀 저도 기대가 되네요 보겠습니다. 자, 2020년 4월에 자 1위 음식용품입니다. 굉장히 팔로가 바뀌었습니다. 작년 자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작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 4월이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2020년에 아 2019년에 4월에 동향도 같이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 기준으로 보면은 보시다시피 여행 및 교통 서비스가 1등입니다. 그리고 2등은 의복이고, 3등은 가전 전자 제품, 음식료품, 화장품 순으로 되어 있는 음식료품이라는 이 카테고리의 상품이 지금 2020년 4월이 되면서 1위로 올라왔어요. 1위로 올라오고 매출액 규모 자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천억이 성장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과즙 굉장히 좋죠 사과 굉장히 잘 팔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전에도 사실 식품 쪽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지만 이 음식요품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시장이 될겁니다 왜냐하면 배송이 편리해졌고 우리는 옛날에 온라인으로 사기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좀더 사는 마트에 가서 사는 상품으로 인지했던 것이 더 강했었죠 근데 이 음식요품을 이제는 어, 마트에 가서 사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는 이런 풍토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전전자통신기기 부분이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대충 매출의 규모가 한 2천억원이 올랐습니다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같이 성장한 것도 있지만 이 가전전자통신기기 제품이 성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상품의 다양성과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이제 집에서 또 일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쪽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5월, 6월 됐을 때는 더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집에 오래 있기 때문에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아니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제품 가 어, 시즌성 계절 상품들도 또 판매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상품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판매하시는 상품을 아까 쭉 이야기하셨던 분 중에서 굿즈를 판매하실 예정이신 분과 그리고, 어...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어,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에 이 가전 전자 통신 기기 상품에 관련해 가지고 만들어 주면 좋죠.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있는 뭐 모니터 거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캐릭터 상품으로 개발을 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음, 집안에서 같이 이런 가전 전자 통신 기기 제품에 관련되어 있는 뭐 뭐 예를 들어서 건조기 커버라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 뭐 청소 키트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추가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하시면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주방용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도 우리 전자제품 쪽에서도 주방용품 쪽 상품이 굉장히 많죠 에어프라이어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상품들로 해가지고 내가 주방용품 쪽으로 브랜딩을 할때이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키워드가 성장하는 곳에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는 음식 서비스입니다. 음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음식 서비스 카테고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이곳에는 없지만 6위를 하고 있는 카테고리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음식을 다 배달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음식 서비스 카테고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대충 한 4천억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의복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자료가 4월이잖아요. 3월 자료에는 의복 카테고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의복 카테고리가 없었다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4월이 되면서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어 실내에 있으신 분들도 실내복 같은 것들도 필요하게 됐겠고 그리고 시즌이 이렇게 바뀌는 봄의 계절이 또 오다 보니까 여름 준비 그리고 봄의 준비 이런 것들 때문에 의복 카테고리는 조금 또 성장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5월 자료를 보게 되면 아마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가 조금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조금씩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게 됐죠. 그래서 또 우리 이태원 사건이 또 생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복 카테고리 원래 라고 한다면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2위였던 곳에서 지금 이렇게 4위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매출의 규모는 사실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이 조금은 특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위로는 지금 생활용품이 나와 있는데요.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 사실 순위권 안에는 항상 들어가져 있지 않고 매출액 규모도 1초가 넘지 않았습니다. 대충 규모로 봤을 때한 7천억 주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시장인데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는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생활용품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소비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집에 자주 있게 되니까 집에서 뭐 주방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세탁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욕실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많이 소비가 되겠죠 휴지 같은 것들도 많이 소비가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생명주기가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소비가 되는 상품들은 다시 구매를 해야 되는 재구매 전환율 그리고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용품 카테고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집안에 약간 상품을 재놓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많이 늘어나는 비중으로 들어가게 됐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때는 당연히 생활용품 쪽 카테고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장을 가장 많이 했는 시장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에는 음식 서비스. 그리고 2등이 음식료품 3위가 생활용품 쪽 카테고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월에 우리가 판매했었던 상품들에서 보면 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들 중에서 제게 얘기하셨던 상품 음, 두피 어, 헤어라인 쪽 제품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네, 그 탈모 제품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 도시락 제품 판매하시는 분도 계셨고, 차 이런 쪽으로 상품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 지금 이야기 이렇게 쭉 들어보시니까 조금 아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의 시장에서 어 내가 왜안 팔렸지? 어, 이 시장 지금 들어가면 괜찮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고민할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걸 알고 있겠,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마시는 차를 파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차를 팔 때에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목이 칼칼하거나 뭔가 어, 건강 염려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집안에서 잠깐 힐링이 타임을 가져봐라 요즘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 홈카페 같은 것들을 많이 여시는 분들이 있죠 들으시니까 마시는 차를 그런 식으로 홈카페 브랜딩으로 해주셔서 판매하시면 훨씬 더 좋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아동 제품 같은 경우에도 생활용품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판매하시면 좋겠고 유아동 카테고리도 지금 굉장히 성장 해 있는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시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판매하기가 힘든 시장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을 지금 나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도시락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캠핑용품에서 요즘에 차박, 카박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차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캠핑용 어, 음식을 포장하는 캠핑 포장, 음식 포장 용기 뭐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해서 좀더 판매하시면 좀더 나은 부분은 우리가 좀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 고데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은 시장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쿨링 언더웨어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을 틀고 있으면 쿨링할 필요가 없어서 밖으로 많이 나가 돌아다닐 때이 부분의 상품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집 밖으로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헤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안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다 라는 것을 조금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도 한번 틈새를 또 찾아봐야겠죠 자, 모바일 시장은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66%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겠다, 쇼핑몰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PC 디자인을 보시면 안 됩니다. 모바일로 이 상품 페이지 글씨가 정확하게 고객에게 보이는지 그리고 모바일 쇼핑몰에 우리 페이지는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먼저 보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PC로만 확인하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PC로 상품을 올린다고 PC 쇼핑몰만 보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자료가 모바일의 비중이 자그마치 66% 컴퓨터를 사용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 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만 해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모바일 시장이 이렇게 대두된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 시장이 대두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시는 방법들도 달라지셨을 텐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는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쇼핑몰에서 물건을 자주 혹시 구매하시나요? 만약에 구매하신다면 어디에서 주로 구매하시고 핸드폰을 이용하시는지 PC를 이용하시는지 한번 저에게 채팅창으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